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려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앞편에 69편에 시계 시스템을 하셨습니다. 당점으로 세분화해서 치는 거죠. 두께는 고정. 자, 오늘은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음. 옆돌려치기를 치는데 길게 이렇게 칠때 방법이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자, 69편의 시계 시스템과 비슷한 시스템이죠. 자, 하지만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이죠.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당점 표시. 여기는 12시 당점. 여기는 11시 당점. 여기는 10시 당점. 여기는 9시 당점. 여기는 8시 당점이 됩니다. 자, 기울기 한 칸일 때 이렇게 가는 거죠. 기울기 한 칸일 때의 1 8분의 1 두께를 치면 코너를 돌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당점은 12시 당점이죠. 자, 69편은 그렇고요. 오늘 하시는 내용은 이 족구가 있는 포인트, 코너의 포인트는 코너를 돌리는 포인트의 두께는 자 8분의 2 두께입니다. 8분의 2 두께 그리고 여기 코너에서 반칸 오면 8분의 3 두께 반 칸도 오면 8분의 4 두께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한칸 정도 떨어져 있는 배치를 칠 때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 떨어져 있으니까 요거는반 두께가 되는 거죠. 8분의 4 두께를 여기 있는 위치, 1족구가 있는 위치는 12시 당점이 됩니다. 12시 당점 반 두께를 치시면 여기 10 포인트 쪽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타를 해볼게요. 12시 당점을 주시고 반 두께 미을발로 1.5에서 먼 거리는 2.5일 정도 스피됩니다. 미을발로 1.5에서 먼 거리는 2 5일 정도 스피드입니다. 이들발로 자 이렇게 10포인트로 떨어집니다. 기준을 잡으실 때 수구와 일족구가 옆면을 통과하는 일자선상이면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일자선상이 아니죠. 약간 요렇게 되는 것이죠. 요렇게 되면 8분의 3점 어떻게 정도 되겠네요. 자, 기준은 요렇게 1족구의 옆면을 통과하는 선이 나올 때의 얘기입니다. 자, 12시 당점이죠. 자, 그러면 다른 배치도 한번 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번에는 1족구가 멀리 있습니다. 자, 당점. 세 번째 12시죠. 12시, 11시, 10시. 자, 여기는 9시 당점이 되겠네요. 자, 원 포인트에 걸려있으니까 반 두께죠. 여기는 무조건 반 두께. 이쪽 코너를 도는 두께는 8분의 3 두께를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반 두께. 자, 여기가 올라오면 8분의 5 두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8분의 6 두께가 됩니다. 자 두께 하나당 반칸씩 이동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점은 여기에 있는 당점 그대로 주시면 되고요. 9시네요. 자, 반 두께 위치에 있죠. 9시 당점을 주시고 반 두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1.5에서 2레일의 스피드, 미들발로 반 두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1.5에서 2레일의 스피드 미들발로 자 이런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확률도 엄청 높고요 연습만 조금만 하시면 어, 스트록을 익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다른 배치 하나 하고 응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거리가 멉니다 뭐어도 가능하겠죠 자, 여기는 8시 당점, 여기는 7시 당점 정도 되겠네요. 자, 하지만 7시나 8시나 비슷하기 때문에 8시로 놓을게요. 자, 이족구가 있는 위치, 반 두께에 있습니다. 자, 반 두께를 주시고 8시 당점, 정확하게 주시고 반 두께, 믿을 바로 8시 당점. 정확하게 해 주시고 반뚝게 믿을바로.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그럼 기울기가 틀릴 때 그리고 이족구가 다른 곳에 어떻게 치는지 또 알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기울기를 변경을 해봤습니다. 반뚝게 위치에 이족구가 놓여져 있고요. 기울기를 볼게요. 옆면을 통과하는 선안을 걷는 거죠. 기울기가 대략 한칸 정도 나옵니다. 자, 기울기 한칸 두께를 하나 빼주시면 됩니다. 8분의 3 두께죠. 장점은 12시, 11시. 11시 당점이네요. 11시 당점을 주시고 8분의 3 두께 1 5의 스피드 미들발로 8분의 3 두께 1.5 에스피드 미들 발로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길게 이렇게 한 칸일 때는 한 두께를 빼주시면 되고요 길기 두칸두 칸이 되면 한 두께를 뺀 다음 여기서 두께를 두 두께를 빼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세 개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8분의 1 두께를 지우셔야 됩니다. 자, 그것만 숙지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면 기울기 엇각이 되는 거죠. 엇각 한 칸이 되면 당점이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한 칸이면 한칸 내려가 주시고, 두 칸이면 두칸 내려가 주시고. 대신에 두께는 반 두께를 똑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득점이 되겠네요. 요걸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12시 당점, 11시 당점. 대략 이렇게 갈 테니까 11시보다는 조금 밑에돼요 자, 10시 반 당점을 주고 치 볼게요. 반 두께 기준이죠? 반 두께. 억각이기 때문에 당점이 내려갑니다. 자, 기울기 한 칸. 뭐 대략 중상단보다 조금 내려가야 되겠네요. 여기가 중상단이니까 이쪽은 중하단 정도 내려가시면 되겠네요. 자반두께에 어, 10시 반 당쯤이면 2팁정도 되겠네요 2팁정도로 주시고 반두께 미들발로 2팁정도로 주시고 반두께 미들발로 자 조금 많이 갔지만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습니다 요렇게 응용을 해서 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죽구가 멀리 있을 때 한번 시타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거리가 좀 멀어졌죠. 반 두께, 8분의 5 두께, 8분의 6 두께, 8분의 6 두께에 10시 당점 위치에 있습니다. 자 똑같죠? 10시 당점을 주시고 8분의 6 두께 거리가 멀어지니까 투레일의 스피드, 위들 팔로. 거리가 멀어지니까 투레일의 스피드, 위들 팔로자 이렇게 8분의 6 두께 쪽으로 와서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1족구가 요 정도 있을 때는 무리 없이 치고요. 뭐 대략 한칸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1족구 선상의 옆면 통과하는 이것만 끄면 되겠죠? 이 기울기만 보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기울기가 틀릴 때랑, 그 다음에 멀 때, 시타 영상에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타 영상으로 가시죠!